저희처럼 소식하는 분들이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대박, 2년만에 왔어요. 안 되면 뭐예요? 자, 이제 떠나자. 헤이. Hey. 새벽 3시까지 술을 먹다가. 날씨는 굉장히 맑은 상태. 씻고 올게요. 오늘 룩은 저희 살짝 트윈 룩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축길로 이동, 이쪽으로. 어머, 야, 슈퍼 봐. 그니까. <웃음> <웃음> 갬성. 산청 슈퍼. 두 개를 데일러 갈 거예요. 따뜻해, 해가. 근데 바람이 불어서 좋아. 응. 오워, 기정이야, 기정. h 로 l l o 아라고야 <목소리나> 고라스 아자아자지도구들 다 후야 물 나올 때? 안녕하야 심심한데다. 러니까 어, 사람 개 많아. 사람 개 많아. 야 낯을 존나 때린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네 감사해요. 요 아니 그래. 죽도 지금 시키자. 죽 지금 시켜야 돼요? 예. 응. 죽두개해주세요 어? 두 개? 세 개? 두 개. 허 어. <웃음> 야, 두 개. Let's go. l e t 두 개야. 텀낙도 어쩔래? 친구 아니야? 야, 미쳤다. 저, 어, 저잘 내려왔죠, 어. 여러분. 네. 어. 형.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요, 오늘은 유년이랑 같이 먹는 거지. 유년. 네. 음. 음. 독보소래. 음. 야, 미친 새끼야 나 차라리 먹어. 너무 맛있다. 전복. 제일 사랑해. 라네 개불 어떻게든 겨먹으려고네맛있요가어 다들 말이 없어졌어 없어. 네. <목소리> 따뜻해 다 막걸리 같다 밥 막걸리 혹시 모자이크 해주시나요? 아니요 프리에요 자체 모자이크 해도 돼요? 네 살짝 네. 시키고요 국만 한 다섯 개 여섯 개 시켜가지고 한개 삼천 원이요 하도 돼요? 안 되고 아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야손사다운 괜찮아. 열정이다 너너너너 너, 너, 너 열정 쩐다. 나만 이렇게 작은 거야 불린 거야 내가 더 작네 내가 뭐야? 네. 누구야? 네. 아. 야 너무 맛있어 그치? 아니 현지야 <웃음> 아니 이지너 그, 뭐해? 너뭐죽 만들어 먹어? <웃음> 그냥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아 똥이 남의 것도 훔쳐가네 야뭐 <웃음> <너> 진짜 <웃음> 하나 다만들어지 만능 유튜버인가보라 치워야지 뭐하는거야 또잉어떻게 어버 어 쉬는지 일주일도 안됐거든? 진짜? 에이블리에서 사지마세요 원 플러스 1짜리 야얘 사실... 신발 사러 가자 빨리 그니까 러야 일단 현재야 너 그거 비닐로 비닐라도 해안돼 아니 아니 이거 신고 비닐로 어 신고 비닐로, 비닐로 해. 해 멋있지 않아? 아니 빨리 어. 뭘 멋있어 빨리 멋있지 않아? 어쩔래요 이 그래. 아이를 외로이 홀로 서있는 발 <웃음> 집가서 인스타 업로드한다 <웃음> <웃음> 야, 너무 잘 걸어 근데 문제는 <웃음> 왜요? 제가 쪼리 신발 없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세요안괜찮으시세요 괜찮으시세요? 아. <웃음> 아. <웃음> 맛있겠다 방값만 음. <웃음> 59,700원 나왔어요 6만원 <웃음> 당황스러워 <앞쪽에 사면 웃음> 네 누가 안 되나? <웃음> 아니 좀만 그... 치만 나 언제 되세요? 아 뭐야 개말랑이야? 개말랑말랑이야? 어? 말랑말랑 스퀴시 수키쉬? 말랑말랑 말랑이 어, 이 정도는 오 어, 살겠다 시발. 미친 느낌이야? 음, 귀여워 맛이 귀여워? 바람이 온다 음 빨리 받을 때 애들 사서 <웃음> 애들 느낌 이 했는데? 애들 받았고? 어. 아니 애들 아 긍정적이자. 너야말로. 씨발을 외 쳤던 너어니가 그냥 이게 은근 맛돌이일 수도 있어. 그래? 응. 녹으면 또다다 섞어봐. 음. 맛돌이야? 이 분명히 뭐야 맛있다고 한다. 음. 칠 <웃음> 마마. <웃음> 퀸... 퀸에이맨 야 얘들아 어? 치즈케이크 미쳤어 이건 누가 산거야? 몰라 이거? 아 이거 서비스인가 봐 아니 내가 산 건데 <웃음> 서비스이지라 여기서 서비스를 찾아요 <웃음> 이건 고 맛있지 <웃음> 이거 맛있어 먹어봐 한먹어 진짜 맛있어 퀸에이맨 퀸에이맨 그게 뭐냐고 오빠는 <웃음> 검색해봐 궁금하면 제발 우리가 어찌할까 퀸에이맨은 브라더 네임 오케이? 야, 테라스도 있는데 추워. 그 옆에도 유명한 버거샵이야. 너무 귀여워. 루키, 그거 알아듣는지쟤 뭐해? 준비해. 우리 감동시키려고. 피자 진짜 맛있겠지? 야, 오는다 오. 조각 피자. 저희처럼 수식하는 분들이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한두 번씩 나눠면 그 이렇게 싹싹 쌓여있어가지고 한 입씩 먹으면 딱좋아콜라 저희 제로 콜라맛거죠네 <웃음> 가요토 스트 어때? 너무 좋아거 뭐야? 이거 는 이거 이이스 감자 비근 빵이 다음 고이 때부터 그래서 겁나 늦게 나 내가 뭐 누가 시끄냐비밀래어이 오늘은 지말아봐요어이나아 말을? 또 왔어? <웃음> 비밀네? 어 비밀. 비벼. 비밀 아비고 여기 이렇게 조금 다가 치. 어, 죽어버려? 해. 너 맵지 않아? 너 입술 지금 터질라고 해. 여기야. 어 아닌데? 너 맵잖아. 얘 자꾸, 치운데는 안 맵다고 매운데도 안 맵다고 얘. 기억을 그러니까. 너 뭐야? 근데 진짜 안 매워. 여기랑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나요. 거짓말. 이년 아, 전에 왔었어. 어 친구들이랑. 근데 너무 맛있었던 거야. 야 이거 안하려 어떡해? 안 하려면 어떡해? 야, 야, 안 했어? 이거 뜨는데 그래도? 아아아아아아 불려? 그 끈? 아아휴 시간도 안 했는데 야 마스크팩 갖고 온거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안할거 같다 했지? 마스크팩을 했더라면 우리의 과장이 잘 먹었을까? 부산 비즈니스 호텔 추천 하십니까? 네. 난난 진짜 나쁘지 않아요. 나도. 냄새도 안 나고 뷰는 조금 똥이긴 하지만. 뷰는 중요하지, 뷰는 중요하지 않아. 뷰는 중요하잖아 사실 우리 잠만 자거든요. 깔끔하고 친절하시고. 오늘 룩은 빈티지입니다, 여러분. 홍대의 빈티지 샵에서 산 바지랑 맨투맨. 엄마가 싫어하는 빈티지. 왜 남이 입던 걸 비싸게 돈 주고 사냐고. 입냐면 씨. 어디 게세요 다니셨군. 박현지 추천. 수영 먹어, 같은데 먹었다. 너네 먹고 싶은 거? 모든 순대. 야, 오늘 행님 오셨다. 용문신 행님 오셨다. 이거 우리 건가 봐. 어머, 얘똑똑한거 봐. 샀어요, 이거. 오개말르게 나와 지금 개훈남인데 오늘? 내 옆에 있어서 효과 알지 아 미안 근데 뚜게도 너안 나와 앵그래 어때요 당신들? 안요 안요 프로커피 왔어요. 그러면, 저희 동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동 모두의 굿즈에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웃음> 이 자식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지. 참 좋거든요. 나 투나키에서 이렇게 해주 이득은 바꿔데또 쓰다가 저뻐 <웃음> 내가 노란색이라서. 야, 네, 이다 딱이다. 예쁘죠 <웃음>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지 대박, 2년 만에 왔어요. 그냥 <미러> 쏟아버리시네? 다들 무료커 하세요 안들이 뭐예요? <미러> <어음> 뭐야? 귀여워 쫄깃탱스? 헤엉스아 니네 검정할거야? 응야 너 뭐해? 야 뭐해? 너는 어디서 나왔어? 야 귀엽다 이게 뭐야 봐너 뭐해? 이렇게 에이. 어제 밤에 사진 찍었던 곳에 난 내가 싫었어 <웃음> 귀여워지요? 아 <웃음> 어, 순간 이거 빼가지고 올려 갔어 이거 빼면 안 되는 아, 너거 같아 아빼고이야너거 어딨어? <웃음> 예쁘게 찍어보시세요 상식 궁전 스타일 그, 그, 실내는 싫나 봐요. 아니요, 못 내요. 자, 이제 떠나자. 떠나자. 야, 근데 만약에 오쳐지면 그냥 타자. 날짜 놀러 라 야, 너무 이쁘다. 나 떠날거야 나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야 야 우리 왜 돌아가? 우리 야. 내일 그냥 일요일해 주면 안 돼?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어 깨달 只要有 쓰기좀 버릴게요 아네 괜찮아요 괜찮으니 택시를 부르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여행 끝!